비행기에서 나오면요, 짐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네, 여기가 이제 수석을 하고, 아, 저쪽이네. 저쪽, 저쪽으로 이제 수석하고, 저쪽으로 이제 심판도 사고, 뭐 네, 이런 같아요. 나는, 아, 어, 이제 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갈예정이데 이미그레이션, 앉아서 나오시면, 어, 바로 여기 침 찾는 데가 있고요 어, 바로 나오셔서, 프리드티도 있고, 담배는 술을 살수 있고, 내가 이제, 침카드 파는데, 어, 8불 정도 하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아, 몰랐네. 어째피다 8불 정도 하네요. 아, 한국보다 비싸네. 비싼 것 같은데. 네, 여기로 이제 가면 되는 거니요 게이트가 바로 밖뀌에요 어라이프 게이트. 볼때리네 여기. 삼성 노트9. 이제 그랩을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잡아야 될것 같아요. 타고 갔는데요. 원래 그랩을 타려고 했는데 이거 그랩 기사가 호객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저 탔습니다. 52만 동인데 그냥 48만 동. 어, 예 지금 다낭 시내 가고 있고요. 공항에서 비케 그 해변 이 있는 곳이 한 15분 정도. 예. 요즘에 15분, 빠르면 한 10분 안에도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 다낭을 봤는데. 아잘 발전돼 있네요. 호항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있네요. 뭐, 드래곤 브리지라고 하는데 아 기사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에시라데라는 예. 곳이네요. 예. 아여기서야 저... 호텔이 있고 호텔거리구나. 이제 아... 네, 이제 저 차를 타고 갔는데 예. 네, 저희가 리키 쪽이 왔고요. 50만 동준거 같은데, 이거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버스... 어... 이게 비싼 게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좀 알아봐야겠어.